예, 오늘도 체로키 인데요 체로키 인데 자스토마크스토마크자 섞어 흘리 섞어 흘려 거든요 섞어 흘려 우리말입니다 섞어 흘려 자 섞다 투 믹스 아닙니까 흘려 보내는거 배설라도 아, 플러시 o 아웃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이거 다이제스트 그래서 섞어서 이렇게 소화해서 소, 소장 대장으로 흘려보내는 거 그래서 섞어 흘려 섞어 흘려 이렇게 되거든요 체로키는 그저 시라기입니다 시라기 이 사라기 사람들 신라 사람입니다 자 윈터 겨울라 우리가 겨울 코리안 겨울 리얼이 뒤로 밀리죠. 겨울려, 겨울려, 겨울려. 자, 이렇게 체로키는 그냥 우리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머드. 머드도 지금, 이 보면 HL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흘려. 흘려, 으또. 흘려서. 흙토 자가 딱 들어갑니다. 흘렸다, 흘렸다. 예,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은 한국어로 스토막을 위라고 하죠. 위. 자, 국제 음성기후로 위. 자, 체로키로 섞어, 흘려. 음식물을 위에서 이렇게 섞어가지고, 뭐, 당연히 입에 넣으면 섞, 위로 들어가면 섞이니까 섞여서 흘러, 소장으로 흘려 보낸다. 그런 뜻이죠. 자, 머드, 코리안, 진흙. 진흙, 진흙. 자, 체로키, 흘렸다. 흘려보내는 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흘렸다. 자,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체로키는 그냥, 그냥 올드 코리안입니다. 우리말입니다. 우리말. 코리안입니다. 코리안.